제가 다음에 팩스로 받아갖고 여기다 딱붙여는게네 <웃음> 그러면 축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축하행사 우리 축하 공연으로 한국예술인연합 박인재 이사장님과 허미옥 진주 지혜장 하모니카 합주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 29명이 그 작은 마을에서. 앞으로 그 행사를 우리 내가에서 조관해서. 진주시에서는 KK, 크기의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가 정신 선양해가지고 신은 적극적으로 접근적으로적한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적사는 이 예술이 연합 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오 야보니까도 소리가 입김이 좀 들어가고 열이 좀 들어가야 소리가 제대로 납니다 <웃음> 갑, 갑돌이와 갑순이, 민요를 때됐들이 값수리하고 태평가강수들이세 전문 m c 고 가수이십니다. 아, 네, <웃음> 네그 다음 축하 행사로 축하 시앙송이 있겠습니다. 아리아 형님. 아, 그래?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산 회원중학교 정사목 교장입니다. 제8회 창립기념미 제2, 0 2 2년 제16회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정기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은 한 해가 다 가버렸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한해를 열심히 살아준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동행,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삶을 따스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16회 아름다운 소통,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 정기전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면 좋은 시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초월 남성 아리라지 바람이 있기에 꽃이 피고 꽃이 져야 열매가 있거늘 떨어진 꽃잎을 주들고 울지 마라 저쪽 저 푸른 숲에 고요히 앉은 한 마리 되야 그를 울지 마라. 인생이란 그릇도, 그릇도 아닌 것이상 산다는 건그 어떤 이유도 없으니라세상에 나에게 물려진 유아들이 그와 영을 지은 나라. 세월이 내게 물려진 유산은 정직과 감사했다면, 울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울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새로운 사지 세상엔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하지만, 아득한 구름 속으로 아득히 흘러간 내 젊은 한때도 그저 통속하는 세월의 한 장면 뿐이지 그대 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노년이라는 나이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이 제법 친숙하게 느껴진 지날 삶의 깊이와 희노자떼락에 조금은 의연해져말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깨닫는 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을 풀줄 아는 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상황보다는 자식의 미래와 상황을 더걱정하는 날, 먼 들력에서 들려오는 한 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굵어집니다 겉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나이를 보태기보다 나이를 꼭 좋아합니다.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보람있는 삶이 되시 이 사장님 참여해주실 분들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서게 해주시고요. 음, 시요 뭐,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그렇게 하면, 한 줄을 쭉대보세요 쭉 옆으로. 아니, 줄, 줄 잇기 식으로, 줄리기 식으로 손, 손, 손과 손이 겹쳐. 손이 겹치가니까 네, 들어갈게요. 낫기로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시 열어, 열어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좀 나가셔가지고 네 a n 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ow many? h o 면되 a 아 y How many? h 알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웃음> 12월에 기한 시간입니다. 12월 1일 토요일. 이 달에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연말도 있고 해가지고 두 번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적절하게 잡았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제16회 한국공예 문화예술 회원전기전을 하는데 제목은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 회원전기전입니다. 제16회 회원전기전을 축하하는 여기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개사 김정희 사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잡는 날은 이렇게 날이 좋습니다. 그죠? 아, 저희 단체는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와 또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을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소통은 항상 영원히 날씨도 좋고 좀 이렇게 희망이 어, 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재님의 기운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작가님들의 기운이 한목에 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날들만 연결되어서 참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오의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이 한국공인문화예술연합회 또 80년 기념행사를 전기회원과 음, 같이 하기로 하고 또 이제 정의 갤러리에서 하게 된 것을 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분 나누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영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여러 기비님들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작가님들, 또내빈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임원님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가 열심히 또 기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 또 좋은 느낌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조 종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 어뢰나 이런 행사적인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근 대한팔룡인쇄소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진 문화예술 공동체 다음 대표님. 꽃다 꽃다발 아, 네, 네, 네. 네다녀가셨습니다 다음 장혜경사천공예협회 사무국장님. 반갑습니 다음 호산, 장은시. 지부장장 n 씨 지부장님 지부장님 지부장님 영난 흥모 대표님, 김혜경 사무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 오늘 여기 네. 촬영해 주시고 하실 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혼동! 그리고 오늘 진해구 병암동 동장님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저 밖에 큰 화분만 떡하니 놔주시고 급한 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연진 문화예술공동체 다음 대표님도 저기 있는 화분을 여기 해주시고 또 급한 관계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들 본인들 작품을 이렇게 또 많이 훌륭하게 내어주셔가지고요 오늘 참석해 주셨고 작품도 내신 분들 예, 일어서서 인사하는 자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총재님 작가님들 때문에 안 됐어요. 네잘 됐어요. 기준 국가가. <웃음> 아니 이번에 잘 <웃음> 그려 이번에 옥수로 잘 그리셨어요. 고양이 미소도 있습니자 김정희 이사장님. 장난이 네. 뒤에 사슴하고 네. 해바라기고요. 해바라기는 이제, 이제 나뭇잎 네. 에코 염색을 해서 오. 어려서 붙이고 표현을 했. 지금 사슴 시리즈로 가족 지금 야외는 신혼입니다. 신혼입니다. 신혼 본별은 가을 겨 지나고 나면 아기 사슴이 한 마리 태어날 겁니다.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에서 다음 아까 다녀가신 대표님하고 종재인하고 저하고는 내일 바로 오늘 행사 때문에 못 들어갔고 작가님들이 가서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종재인하고 저하고 내일 들어가서 저 사슴이 저 가족이 있는 저, 저기 저 이거 매화나무 있잖아요. 하트형을 그려서 벽화를 그릴 거고 광양 그 섬진 매화마을에 앞으로는 거기다 이름도 하나 김정희 작가가 그리다 해서 그 어, 통영에 그 뭐죠? 작품만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런것까지도들어갈예정입니다 작품만 소개를 해로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기시면말씀시하기너하 많으셔서 중간에 끊어져야 됩니다 로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시기로 하로하로 네, 지내리에 야간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잘 불이 잘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가서 저렇게 예, 멋진 작품을 해주셨습니다. 박인재 고문님 예. 네. 이주지 사진. 아, 이 제목은 아 만수라고. 아 와,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을 81년도부터 영화 아 사진을 하다가 중간에 안으시 앞으로 영상도 해려고 할게 많은데 응.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밤에찍은거예요 아, 응. 아, 음. 아, 낮에 찍었는데 비의 명함을 까맣게 작가님에 저는 할수 없나 <웃음> 아, 만추 멋집니다 다음 허미옥 진주 지혜장님 저는 이번에 저기 어아리 꽃이라고 보라색으로 음.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고귀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요자여 음. 네. 네. 염색 배경이 참예쁘요 네, 염색 천에다가 음. 보라색으로 표현하는데 보라색이 이제 색깔이 처음엔 잘안 나와서 좀애를먹었는데 하다가 몇번 처치를 하다 보니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수 부산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요거는 우리 딸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그 환경 오염에 좀 그런 것을 추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개장을 하고 강원 지역부터 거기 자개는 우리 딸이 놨습니다. <웃음> 특별 대원입니다. 어, 아, 저거는 저거는 오동나무 고대에다가 이제 항토 토에 가지고 자개하고 마지막에 좀, 이제 또좀 건강도 좀 건, 건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조금에 뭐, 한결어운 조금, 뭐, 가을을 이렇게 좀묻습니다 그리고 단풍잎을 보이는 해가 나왔어 여기 해놨습니다. 빨간 요 고제라 그리지 아간예고재이 예. 고제 부분에 나무 요 파인 부분을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게 아까 그런 느낌을 예, 예, 제가 받아서 가지고원래 이제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너무 맥홀도 보기에 싫어서 그래서 그런데 다로해 가지고 이게 이게 관문 제가 가을 같은 느낌이라서 예. 되게 굉장 깊게 받가서 말씀 offer 더못니다 다음 김수이사님 네. <웃음> 네. <그다음> 김수 <웃음> 네. 어, 저는 기 해운 전기전에 있는 사진인데요. 꽃감 물이 흐르는 저희, 제가 사는 바로 앞인데요, 광려천의 <웃음> 저녁 풍경입니다. <주워> <웃음> <웃음> 이정원, 지윤선임, 장은지 부장님. 습니습니다저 <웃음> 그림은 이제, 어, 수상화, 예,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그린그림인데 그림, 우리가 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막상, 어, 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 시간이 흐르는 데 이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이 작품의 우주를 뜻하는 그런, 어, 우리 인생의 삶에서 더하고, 곱하고, 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어, 제 길을 찾아간다는 그런 우주, 어, 그게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어, 동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음. 우주, 우주랍니다. <웃음> 예. 참고로 나만 이해하는 글이 아, 아니오, 저도 우주 같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는, 뭐라지 이게 느낌. 말려서 이렇게 에, 오하, 그런 그런, 느낌. 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예. 좀 예. 받는 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혜경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옷셀가 옷을 좀잘 음, 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음, 가을에 아, 오, 제가 좀고 다니다가 예. 조금 어, 가을이 정한게조 무게해서 음. 오을 갖다 음. 그려봤거든요 염색은 여러가지 복합염을 하고 마지막에 이 먹물을 조금 음, 해가지고 음. 해가지고해습니다잘 음.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아, 고 혹시 무궁화예요? 네, 무궁화, 네, 비스커스하고 비슷하게 제가 먹어요 꽃이 했어요. 진짜. 아, 네. 어, 다음 저희 김지현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어. 저는 여기 뒤에 어. 자기의 꽃을예면 여기입니다. 음. 음. 음.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꽃은여 네. 네. 나라에서 가양한 종이 인데 네, 저는 도즈미토보다 그 아름답고 깨끗한 삶을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작품 명도 도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음. 도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도장이 아니고 삼매, 약간 음. 네 그런 음. 천에다가 그림을 그린 건가 했는데 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나는 그런 느낌의 저 연꽃도 되게 은은하게 도자기를 꽂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아, 저거는 도자기를 도박으로 본을 떠서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삼대 모양의 마대 자루를 가지고 그집 찍어서 그원을한 거예요 원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소성을 하고 이제 색칠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해서 2차소성을한 거예요 <목소리>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죠, 선배는. <웃음> 어쨌든 네, 너무 이쁩니다. 오면금색다른 느낌이어서 제가 누구 작품인지 몰랐는데 김지연 이사님 작품이라 하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 아직 작품을 내셨는데 소개 안 하신 분.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거든요. 안 하신 분안 계시죠? 네. 그 다음 제, 제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아. 상장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작품은 저기 있는 벚꽃입니다. 제목은 봄날이고요어 아무래도 언니가 아, 여기 이사장님께서 저희 언니입니다. 똑 닮았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착각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진해가 저희가 고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을 좀 상징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매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언니가 벚꽃을 그려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벚꽃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한 그루에 좀 많이 휘어져 있는 만개되어진 벚꽃을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에 분홍색이 좀 이쁘게 빛을 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 조금은 저한테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다시 그려면 또못 그릴 것 같아요. <웃음> 그릴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똑같이 안 되고 느낌이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봄날에 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작품 소개와 작가님들 소개는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축사를 해 주실 분이 지금 현재 두분 계신데요 박인재 한국예술인연합 이사장님 축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 축사 네. 축사를, 축사를 하라고 말 네, 그런 <웃음> 문절부터 네, 말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웃음> 반갑습니다 어. 제 칼의 창립 기념과 22년 제16회 아름다운 도면, 그리고 소통이라는 원이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그이 사장님하고 연관이 된 해가 아마 2008년도에 일신요 합천회의사에서. 우리가 연극을 할때 그때 만났습니다. 세월이 제법 흘리죠그 동안에 많이 발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보리다또 가고. 그 그게 세상 사지입니다 아무튼 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인연으로 갈때 가는 날까지 어,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있습니까>? 같이 감사합니다. <웃음>